예다 t v 오늘 저희가 여기 왜 왔냐 성수성전 7층 왜 왔냐면 여러분 여기 이게 철로역전 책입니다 철로역장 책인데 단임 목사님의 철로역정 설교를 들었지만 나는 책만 보면 졸리다 힘들다 목 아프다 눈 아프다, 아프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안 들어봤죠 예 바로 철로역정 오디오북 보이는 오디오디오북 자 그럼 바라보자. 일부러 방해하려고 이렇게 지금. 아기야. 영희군은 철리학장 하시면서 어땠어요?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아 진짜 내가 막 크리스찬이 된거 같고, 아, 진짜 전도자랑 네. 거인 막 만난 거 같고. 거인 역할도 했었고, 사신 아, 아, 역할도 했었고. 아, 뭐. 뭐. 지금 거인 할때좀 스릴 이 있었어요. 예이? 예이? 그리고 용이랑 싸울 때. 아 그때 진짜. <웃음> 진짜 <웃음> 생했죠. 그 생생한 현장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보는 재미, 네. 듣는 재미, 함께 참여하는 듯한 그 느낌까지죠. 느낌 매주 무슨 요일이죠?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꼭 보시면 좋고 정말 강추. 강추야 강추. 진짜, 강추. 강추. 진짜, 강추. 진짜 강추. 여러분 함께 하시죠. 나름이 바람이...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구독. 애쓰다 뛰기.